이런 카드를 기다렸다 LG 하이 카드 LG 하이 카드 쓸 때마다 보너스 점수가 쌓이고 이 보너스 점수를 모아서 또 쓰는 정말 새로운 카드죠 쓸수록 더는 카드 LG 하이 카드 보너스가 쌓입니다 이런 카드를 기다렸다 LG 하이 카드 LG 하이 카드 쓸 때마다 보너스 점수가 쌓이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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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카드를 기다렸다. LG 하이카드. LG 하이카드. 쓸 때마다 보너스 점수가 쌓이고 이 보너스 점수를 모아서 또 쓰는 정말 새로운 카드죠. 쓸수록 버는 카드. LG 하이카드. 보너스가 쌓입니다.